지금 이제 추울 때가 돌아와서 밍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런 밍크들이 장롱 속에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500만원 이상 조스야 샀던 밍크인데요 이렇게 장롱에다가 원래 놔두고 안입고 보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뻣뻣하면은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박으면 다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 정도 부드럽기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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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입고 싶다고 해요. 기장을 이렇게 그래서 카라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어깨를 쳐내는데 이 암을 쳐내는 데가 기장 기에 품도 좀 줄일 거예요. 이렇게 품도 이렇게 줄일 건데 이 어깨를 쳐내는 데요. 조끼는 많이 쳐내면은 좀 춥잖아요. 그래서 많이 치지 말고 조금 늦게끔. 그래서 이게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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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매가 정장소매처럼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끔 하는게 노하우인데 여기 오늘 올리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그냥 이거 띄어내고 이렇게 박아놓으면 옷이 웃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예, 아무리 이렇게 되어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되게끔 하는 노하우를 제가 전할거예요 뭐 다른 노하우는 전할게 없고요이 소매가 띄어내는데 뭐 얼마나 하겠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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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입기가 편합니다. 소매가 있는가 거하고 없는가고는 소매가 있으면 무거워서 걸치게 사나와요. 어디 밖에 나갔을 때도 소매가, 소매가 없으면은 얼른 걸쳐도 몸만, 몸은 굉장히 다 뜹니다. 이것이 동물 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 속에서 굴러도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한 겨울에 눈올 때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들을 그냥 장롱 속에만 쟁여놓지 말고 이 옷을 소매만 떼어가지고 거실에서도 입고 테레비 볼 때도 거실에서도 좀 투명을 입고 보일러 떼는 사람들은 입을 필요 없겠지 그때 옷을 입으려면 거치장 않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딱 거치고 나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장롱 속에다 이런 옷을 놔두지 말고 고쳐가지고 입으시라고 제가 설명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 잘라낼 건데요. 줄일 건데요. 이걸 지금 다 뜯을 필요는 없잖아요. 줄일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위로 잘라버릴 거예요. 근데 밑단을 보니까 여기는 후레쉬가 되어 있네요. 후레쉬가 되어 있고, 여기 꼬매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 지금 잘라내면은 요 정도 줄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니까 뜯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쭉 잘라보면 되는 거고요. 요것은 좀, 음? 칼로 뜯어내야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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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케어라벨을 넣어줘야 되니까, 빼내야 되겠죠. 잘라보면 안 되고. 이품질표시죠이 품지표시. 케어라벨이. 키워라벨. 케어라벨을 잘라두고요. 여기를 잘라버리는 겁니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는데, 피에 예, 꽂아져야 여기가, 여기를 중요하게 잘라야 됩니다. 예. 여기를. 다른 것은 다 그냥 잘라도 됩니다. 여기서 살려서 이렇게. 살려서 양쪽을. 가위질 하다 보면 또 이거 살린다고 해도 깜빡이 고도 그냥 잘라보는 수가 있습니다. 재단할때 지금 하면 되겠죠 이만큼을 살려줘야 된다는거예요진동은 올라가는거죠 손을 뜯어냈을때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트내고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소영화 잘라내면 되죠 여기도 몸판을 잘라낼 때 여기 몸판을 잘라낼 때 가위질 을 할때게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되 여기에서 이쯤 그래고 이제 대충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재단할때 가지런히 재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요, 이 선이 맞는 게 아니고, 우라를 나중에 합봉해 버릴 겁니다. 혼실 안 시키고. 지금 이 선이, 이런 선이에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놓고 자르되, 자르는데, 좀 줄어들어야 되니까. 1cm만 품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더라고요. 이 칼이 지나갈 선이에요. 어, 지금 이 선이 칼이. 아니, 너 가염까? 예. 칼이 지나갈 선이니 말 바느질을 할때게 팔기를 할때게 팔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1cm가 2.5cm, 그거는 1cm 그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느질을 하면은 여기서 5mm 쪽은 없어져요. 1cm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이 1인치 반, 그러면 1인치 반, 1인치 4분의 1 정도. 이게 칼질을 할 때는요, 이 칼을 밑에서 해 되고, 위에서 해 되고, 칼을 잡았을 때, 밑에 털이 있기 때문에, 잘 드는 칼로 해야 돼요. 제가 밑에서 이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꽉 눌러면 밑에 하판이 나가니까요, 시라판을 주의해가지고, 약간 칼을 들고, 잘 드는 칼로 해야 돼요. 저는 이 더럽고 한쪽 날에 쓰거든요 나중에 실수할지 모르니까 잊어버리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딱 찢어놓으면 되요 대강 해도 돼요 나중에 재단하면서 암을 재단하면서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요 이만큼 진동이 올라가는거죠 조금 틀어져가지고 팍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여기서 네, 지금 여기 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자꾸 한 번에 푹나가버됩니다 끝까지. 닦고,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보겠습 이렇게 나가면 돼. 있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각 자를 놓고 재단하려면 을 힘듭니다. 이러 그러니까 절개를 한 다음에, 다음에 잘라내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사면에는. 쫙 펴놓고 재단을 할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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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이 <놀람> 우라는 <놀람> <놀람> 암호를 다 재단해 놓고 나서 문판을 재단하고 맞춰서 잘라내면 됩니다 우선 걸리적거리는 것부터 뜯어내고 잘라내고또그 걸리적거리니까 이 아이롱질을 할 때는요 항상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온 약한 온단은 되면 스팀 주면은 조조조글해립니다 스팀을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괜찮죠? 못 쓰는 거에다 스팀을 약간 줘봐요. 지금 온단이 튼튼하기 때문에 스팀을 약간만 줘도 반복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가다 보면 또 얇은 데가 걸려가지고 스팀 주다 보면 쪼글쪼글 조금 이렇게되봅니다 항상 스팀을 주면 때는 절대 조심해서 해줘야 됩니 이렇게 놓고, 일단 조금 달여줘야 되겠죠, 들 이렇게. 스팀은 지금 스팀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스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팀을 주지 않고 지금 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쪽에는 스팀이 좋으면 완전히 쪼글쪼글 해줍니다. 절대 스팀 주지 말고요. 두꺼운 쪽은 스팀을 좀 줘도 돼요. 스팀을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스팀을 주면은 절대 안 돼요. 이 꼬그라진 들는좀 데려주고요, 이렇게. 어차피 할 거니까. 뜨거운 게하면은 수분이 싹 달아나면서 싹 펴집니다. 뒤에 나중에 싹 달릴 거예요. 달인데 달린다고안 달리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저쪽도 달릴 겁니다. 달리는데 이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잖아 여기는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이 굉장한 해보고요. 이렇게 가위질을 한 거지 이런 데가 가위질을 해보면 털이 잘려버리잖아요 여기는 안 보이는 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아무를재을때 여자 코트 정도는 최하가 11인, 11인치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11인치 12도 넘죠 너무 크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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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단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재단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서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재단이 된다는 얘기죠. 양쪽에 다려놓고 나서 그걸 따로따로 따로 할 겁니다. 두를 1인치 정도 줄일 거예요. 줄일 거니까, 박을 시접을 생각해서 4분의 3만 그래야 되겠죠. 4분의 3만, 4분의 3. 저쪽으로 4분의 3할 거예요. 이제 똑같이. 그런데, 아무리 작가지 여기가 뒤판이잖아요. 지금 앞판이잖아요. 이걸 여기 살릴 거예요. 앞판이니까 아, 지금 이정도 차를까요이 차를 놓고 이렇게 깎아볼게요 이파이니까 둥그런 자가 뒤로 가게. 산대로 앞판, 앞판 이쪽. 네, 라운드가, 조끼 입었을 때 라운드가 밑에가, 암홀 라운드가 멋지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곡선이 잘 이쁘게 잘 안나오 잖아요 자르면서 곡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잘 나왔죠 그럼 이제 반대편을 잘라내갖고 그대로 놓고 하면 되겠죠 일단 재단은 다 끝났습니다. 오라를 다려줘서 다려서 같이 원판보다는 조금 크게 재단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니까 이걸 노로를 하는 걸 해서 4분 이상 이렇게 잡으니까 눌러주는 거예요어제 입었을 때 이게 안 뜨잖아요 이게 흉뚱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아가지고 mp선을 여기다가 잡을게요 4분의 3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를 안 살리고, 사브리사부안 살리고 했을 때는 아무리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너무 할머니 옷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도 11 정도 나옵니다. 이게 아무리. 아무리 11 정도 나와야지 10 정도만 적어요. 그러면 양복이 10인치거든요. 10인치가 나오는데, 이 코트인데, 여자들 아무리 지금 코트에도 10까지만 적습니다. 11 이상 나와요. 12인치 나 12인치 이상 이 세모는 12리터 나옵니다. 여기이 박아주겠습니다. 이거 테이프 처리를 먼저 하고 나서 박을 거예요. 테이프 처리를 안 하고 박으면은 밀려가지고 일하게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나 봉조기로 박으면은 이렇게 너무 가늘게 박아져도 터져버립니다. 나중에 박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 테이프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미싱으로 오다르다 놓고 사도 한 쪽만 놓고 쭉 박아가지고 박아놓고, 또 여기다가 이제, 목가대 놓고, 목가대라고 해서 일본 말이죠. 여기다가 낸단을 달아내가지고, 뒤집어서 손을로 떠주면은, 여가 이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깨가 붕 뜨니까, 어깨를, 뜨는 것을 좀 방지해서, 헤드를 빼버렸으니까, 그거 잖아요 한 인치 정도 잡아주겠습니다.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m p 선을 여기다가 왔다가 한 인치 정도 하나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붕 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잡아줘야 되겠죠 똑같이 이쪽으로 그래서 빗질을 하면은 나중에 빗질을 딱해놓으면캐 표시가 안 납니다 항상 롤바를 풀로르바를뿌고 해야 되 이 정도 나와서 시작을 해야 돼요. 들 가가지고 그래 밀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테이프를 쳐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났구나. 시즌을 넘길 때는 앞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 시즌을 시즌 넘길 때는 앞쪽으로. 쪽로 기질을 해주면 표시가 안납니다. 기을다 해주면 시적을넘길때 이런 말은 잘 없어져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나중에 같이 햇목줄을안 치고 박으려면 굉장히 사람수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트를 먼저 쳐놓고 박으면은 그냥 더 자연스럽게 끓림도잘 나옵니다. 이라고 해서 나중에 뭐 털이 밖에서 울뚝불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이것은 수선집에서도 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암울 테이프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쪽이 받기가 좋아요 밀리지도 않고 이것은 밑가시요 묵가대는 묵가대 쪽은 테이프가 안 들어가도 파카린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넘어가서 뒤집을 때더 좋겠죠. 박을 때에 약간만 이렇게 놓고 맨 끝으로 박아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형은 학교에서 박아오면는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라를 대서, 잡가지면은 그냥 떠줘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영을 우라를 이렇게 대서 빼야되잖아요. 이기다가 접어가지고, 떠주는데, 이렇게 되는거죠. 이 이것이 많이 넘어가야죠. 지금 이게 지금 털을 이제 미싱이 그걸 이제 뽑아야 되는데 실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뽑아내야지 거를 소질하든가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돌아가는 쪽은 희접이 너무 많으면 은안꺾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는 돌아가는 데라, 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쪽에 네. 이렇게 하면 땡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떠줘야 되잖아요, 안에를. 이렇게 해가 옆에 쥐는 겁니다. 스팀을 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스팀 주문 큰일 나는데. v i ệ 이쪽하고 맞아야되겠죠 음. 4인치입니다 4인치 여기도 4인치입니다 똑같습니다 양쪽이 항상 하가하면서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저 안에 시접을 떠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요 깨끗하잖아요. 이것이 밀려서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깨끗하겠다. 하는 거고. 그럼 안에서, 우선 여기 받기 전에, 받기 전에, 이 정도는 먼저 떠줘도 된다 떠주고 나서, 받고 나서, 여기 뜨면은 훨씬 더 쉽겠죠. 몇조건 뽑으면 안되고 이쪽으 뽑아주면 이렇라 우라는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꺾어졌다가 나중에 가져오면 됩니다. 손을로 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벗기 쪽. 여기만 딱 박으면 됩니다, 이 여기서. 딱 맞죠? 똑같이 딱 박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거나, 한쪽에 크거나, 그럼 빼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여기서 뒤집었을 때 울어요. 그대로 똑같이, 남으면 한쪽으로 약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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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은 됩니다. 그럼 석방의 제에서풀이팅하시고 일단 도뭐 손으로 좀 빼야 된대요. 항상 이렇게 여유가, 문화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가 여유가 없으면 이 부분은 이제 아시다가 냉중에서 올라가는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을 분명히 써주시고 여유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거 있으면 뭐 이제 오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좀 편찮으셨죠? 여기다 엔티 잡았더니 여기가 구멍에 나왔습니다. 안 잡았을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잡았습니다. 잡았 맞고요. 어깨. 어깨가 이렇게 떴는데 바인트 잡아줄 때 이렇게 딱 붙죠. 어깨가 이걸 싹 떴더니 입어놓니까 앞에서 보면은 앞에 좀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하죠? 그럼 앞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옆선 여기 놓으면 깨끗하잖아요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알수 없잖아요 미싱으로 박았어도 이렇게 봉줄기가 아니고 미싱으로박았어 여기 놓으면 안에서 희적 처이 잘했기 때문에 아, 깨끗하잖아요 봤을 때 MBC